4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4절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절씩 겨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 제가 우리 교회는 이날만 성령 강림 주리 아니라 365일 성령님 임하시고 강림하시는 우리 교회 새날 교회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앉아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우리가 읽은 1장 4절을 다시 한번더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 바라볼 수도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살기 어렵다 뭐 앞날이 두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제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근데 우리 일부 예배 너무 점잖으신 분들에서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또이 말씀을 알고 있던 뭐 들었던 그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해서 씩씩거리던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3천 명씩 5천 명씩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상상이 안될 안될 정도로 차이가 확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집도 버렸어요. 재산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극심한 박해가 있으니까 공동묘지 밑으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냈다고요. 그 카타콤에 묻힌 시신만 어떤 분이 계산하기를 한 200만구나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그 카타콤에 묻혀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그 지하 무덤에서 살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 강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선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졌어요 확신의 사람이 되었고 또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라는 말을 조금 도더이낌없이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그런 모습은 얼마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때나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 받으실 때 작은 계집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부인하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셨고 그들의 의심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연약하여 흔들리던 사람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말씀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성품이 착하고 순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악한 사람도 두손 들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흔들리던 사람을 확신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지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어러증인이될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증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새날 교회를 증은 공동체로 삼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간정하고 예수님만이 죄인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방언이 나타났지요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 나라의 순례자들이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의 말씀을 각기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일치와 화해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소통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영을 강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안전병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온 예루살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이적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한다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케 하시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간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사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변화가 물질과 공동체성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흘러 넘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의 특징이고 세상의 영에의 충만한 것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요, 좀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거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거지의 영은 모고 채워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영, 거지의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의 특징은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낸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그러고 필요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되고. 개인이나 가족끼리만 끼리만그 어떤 교제하는 삶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뭐냐? 성령님이 흘러 넘치게 될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자신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성도들이 점점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서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 자발적으로 흥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 사랑주일이 선포되고 나서 어느 성도님과 얘기하는 중에 그분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교회에서 터키 단기 성교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면 따라붙이겠다고 생각하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성도님과 지지난주에 우리 의원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 추석 때터키 단계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표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그 비행기 그, 그, 그 뜨는 거는 숫자는 작고 또막 외국에 이 관광 나오려는 사람들 많다고 보니까 이미 추석 때, 추석 시즌에 비행기 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려고 그래도 비행기고 없어서 못갈것 같다고 안될 것 같다고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터키 가려고 조금 조금씩 조금씩 돈다 모아 놓은 거 거기서 더 보탤 것까지 이번 사랑주일에 저는 이미 다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다 해도 이번에 헌금한다는 거예요 터키 성교 가라는 마음도 참 선하지만 그 돈으로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풍족지 않았으면 풍족하면 토키도 가고 흥금다고 뭐 그랬지만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6월 12일 주일에 별로 준비한 것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선한 심부름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부름시키실 것을 기대하신대.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재산, 물질, 건강, 다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은 소유인데 심부름 시키실 때라는 표현은 내가 너에게 준것 중에서 이번에 물질 얼마 그거 헌금해 그렇게 감동 주시는 만큼 그대로 순종하며 심부름할 걸 기대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흥금생활이 참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나의 물질을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눌 수가 있었고 또 사도행진에 보면 집과 땅을 판 돈으로 사도들 발 앞에 놓잖아요. 이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전혀 낯설지가 않으시죠?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도 성장하고 대형 교회들도 여러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전도했어요 선교하는 이들도 많아졌어요 한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이 조그마한 나라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병든자를 치유하고 능력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사역자도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팎에서 성김과 봉사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전문적인 NGO 단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이 모든 것 한국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잘 그걸 못 느낄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자꾸 그냥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가 다음 세대가 들어오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힘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도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세상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향력은 커녕 이제는 교회를 주목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도 있었는데 그래서 활발하게 다 잘하고 있고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또한 면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한 면에는 믿음, 확신, 능력, 은사, 기적, 부흥, 성장, 축복 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의 사람들은 기적과 축복을 갈망하며 유명 목회자의 집회를 따라다니거나 유명 세역자가 있는 기도원으로 우 몰려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곤 했습니다 많은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했고 그 헌금으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과 기도원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흥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응답받고 병고침 받고 복을 받기를 원했고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 행하고 자기 이름 알려지고 유명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의 한 면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른 한 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또 다른 면은 어떤 것일까요? 자그한 예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지는 과정에서 안디옥에도 복음에 전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 안디옥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들을 돌보게 했고 또 바나바는 다수의 머물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이제 바울대지 동력을 한 겁니다 그, 그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지역인데 예루살렘 못지않은 복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파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3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월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활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뿌리는 너무 얕았어요 교회 기반이 아직 든든하게 세워지다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인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보내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핵심 멤버인 그들이 전도자로 떠나면 안디옥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굳게 세워야 할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 당황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기옥회와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를 사도행전 13장 3절은 이렇게 보여주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되라 여러분 2절의 명령과 3절의 순종 사이에는 그 어떤 논이나 망설임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즉각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정만 원하세요? 예, 아멘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다시. 성령정만 원하세요? 근데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죠. 원하지 않는 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상한 질문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까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시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해도 뭐 순종 안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싫으면 순종 안 하면 되죠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크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바나바와 사월을 따로 떼어서 성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하고 막 현실에 그게 눈 돌릴 겨를도 없이 바로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다음으로 잘 들어봅시다. 자, 순종해서 잘 되기만 하면. 될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 순종해서 잘 되기만 한다면야 그거야 뭐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풍족해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종으로 거단한 유행을 해야 했고 핍박을 당하다가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고단한 여정은 그 후에 오랫동안 이어졌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순교했어요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의 행하니 이 은혜와 권능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개의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날개의 성도님들은 이 양면을 다 가진 성도들 우리 새날개의 양면을 갖춘 반쪽짜리 충만이 아니라 앞뒤를 다 가진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면만을 좋아했던 태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그 양쪽을 다 갖기 위한 온전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 갈망하여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본능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근심하며 양심을 찔러주실 때 우리는 홀로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과 더러운 죄악 때문에 가슴을 뜯으며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흔히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하죠. 한 작은 교회에서 요한 여성도 한 분이 예배 중에 주기도 문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하는데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대목에 일어러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워하고 있는 한 교인의 얼굴이 순간에 떠올랐어요 그러자 그녀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내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며 울은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그 시간에 화해했어요 이런 일들도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심으로 내 영이 강해지고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는 것과 동시에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세상의 것들, 좋아하던 것 뒤로 하고, 내삶에 근림이 되고, 그 침이었던 것 끊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화려한 것, 풍족한 것, 탐내지 말고, 주님 계셔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막 지가 막 큰일 하겠다고, 막 그렇게 나서기보다 가만히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때내 기질, 내 고집, 내 의견, 내 생각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높이 올리셨다면 내려갈 준비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채우실 때뿐만 아니라, 비우실 때도, 다 비우게 하실 때도, 할렐루야,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성공을 맛보았다면, 고난도 기꺼이 맛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을 통해 살아났다면 성령님을 통해 죽을 준비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되만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욕망을 채운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기꺼이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나의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증거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있게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근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떠나지 않으셨다는. 승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다 회개하고 성령님께 순종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한쪽자리만 바라고 추구한 것도 회개해요 근심하실지라도 떠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365일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하는 그임을 선포하며 이제는 한쪽 면에 성령 충만만을 바라지 말고 양쪽 다 앞면 뒷면 다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온전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즌을 우리 새날교에 계속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쪽으로 충만한 균형 잡힌 충만한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더 원합니다 더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두손 높이 들고 성령께 감사하며 더 원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이루는 자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 이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치는 성령님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만히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실지라도 그 또한 감사한 것을 성령님 우리에게 있어요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나이 중간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마다 믿은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역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교육과 이웃들에게 김방관성의 열매를 나누어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합니다 오검중에 두꺼만 올리셨다면 내려갈 준비를 하시며 세우셨다면 키울 준비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가에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준비도 할수 있는 진짜 성경 충만한 크리스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 우리의 욕망을 청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다면 주의 뜻 이루어진다면 비울 수도 있습니다 때려놓기도 하고요 주님 그들과 나는 성경 충만을 이루어라 우리의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의 역사소서 하 역사 서서 사로잡아 역사 서서 하나님 이 충만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고 이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충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용에 붙들릴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용이 있어 우리를. 여보자면 쉬서 한번 연한이 선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가며 바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설교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하시는 성령님 더욱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근심할지라도 그 또한 감사한 것은 성령님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성령님께 순종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한쪽 자 한쪽짜리만 한쪽만 바라고 추구한 것 목회자로서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365일 성령 강림하는 교회임을 선보했습니다 이제는 한쪽 다리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고 양쪽 다 앞면 뒷면 다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과 교인들 이웃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성령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흥금을 드릴 때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와 여러 예물로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손길 손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요셉의 가정처럼 온 가정과 그가 속한 사업장이 하나님인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뜻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군속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흥금